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이 느낌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볼게요 새 슬라이드 만드시고 자유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도형은 삽입 도형에 가시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일단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좀 사다리꼴 같은 느낌이거든요 맨 오른쪽 끝에 모서리를 클릭하고 그리고 쉬프트키를 누른 채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서 중앙을 지나가게끔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쉬프트 누르신 채 오른쪽 아래 클릭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형 도형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을 보시면 자 살짝 보라색 같은 느낌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색상은 비치색, 바다색이네요 자 바다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빨강, 녹색, 파랑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배달의 민족 도연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미지가 제가 이렇게 겹쳐서 넣습니다. 자, 하나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중간, 그리고 가장 큰 거,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개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때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쓱 빠지면서 여기 있는 이미지가 크게 나오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 파워포인트 2016에 있는 모핑 효과로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2010버전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2016에 있는 모핑으로 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하신 뒤에 첫 번째 있는 이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좀 빼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를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환해서 모핑을 가게 되면 이렇게 스르륵 사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핑 효과가 지금 2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복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것을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 둘. 이렇게 순서대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핑 효과입니다. 모핑 효과로만 할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가장 첫 번째인 이 슬라이드를 일단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 에 그대로 복사를 해 줍니다.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자연스럽게 요것을 그냥 아예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키워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있고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요것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밝기 변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애니메이션도 다시 한번 삭제해 주고요 그러면 전환효과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밝기 변화로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도 이거 삭제해주고 밝게 해주게 되면 좀 모핑 효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는 없지만 비슷하게 만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떠신가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도 비슷하게 나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 세상의 이지였습니다